너무, 늘, 늘릴 때요. 응. 한 개씩을 더들리면제 탄성력이 더 이상, 작은 못한다 그래가지고. 1번은 아니고요. 맞 아, 요그래요 잘한다. 말도 잘한다. 2번. 탄성력이 크면, 괜찮냐? 응? 얘도 아니, 얘도 아니에요. 어, 왜 아니에요? 탄성력이 크면은, 음. 탄성체 그 자동화는 심하고 같지 않아요. 가... 같아요 그렇죠. 같아요. 과라는데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. 아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. 그럼 상관은요? 어상성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쪽을 만약 이렇게 밀었어요 네. 원 상태가, 원 상태가 이건데, 네. 이건데 게렇게 되었어요. 음.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방향이 달라요. 그렇죠. 방향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될까요? 반대 방향이요 그렇지. 어, 진짜 잘했어. 꿀찌에서 두달만에 1등 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